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신진항 자연산 대하 영상을 올렸었죠. 이 자연산 대하가 좀 많이 나고 또 온라인에서 보니까 좀 저렴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쌌어요. 뭐 킬로에 2만 5천 원짜리도 있고 뭐 3만 5천 원, 4만 원 여러 가지 예,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어, 태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문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흰다리 새우랑 좀 같이 비교하려고, 이제 몽산포항에서는 제가 흰다리 새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구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들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두 봉지, 자연산자는 2kg를 샀어요. 한 봉지가 1kg씩 되어 있어서, 일단은 뭐, 무게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 오차 없는 중량, 네일 킬로 어, 딱 응,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대하 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좀 이렇게 어, 약간 뭉개진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숫대하도 있고, 암대하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주로 괜찮은 것들은 이제 암대하가 아, 제일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큰 것들, 요거는 이제 암대하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있거든요. 작은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숫대하입니다. 선도도 괜찮고요. 크기도 좋았어요. 그렇죠.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선도 좋은 것만 골라서 회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구이로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선도가 너무 괜찮아서 제가 몇 마리로 좀 추렸어요. 이 흰다리새우도 500g 구입한 거잖아요. 네, 오차 없이 중량 제대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하, 흰다리새우가 있는데 요거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암컷 대하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컷 대하. 그리고 흰다리새우는 많이들 보셔갖고 아시죠. 근데 이제 대하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염이 굉장히 길어요. 흰다리새우는 수염이 좀 짧은 편이고요. 아주 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다리의 색깔을 보게 되면 대하는 다리가 약간 붉은색이 나고 흰다리새우는 말 그대로 다리가 약간 흰색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를 조금 보면 은 쉽게 구분이 가능해요. 이제 꼬리를 보시면 은 대하는 녹색이 나고요. 그 다음에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색이 나요. 요거는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꼬리를 보고서 구별을 하시면 은 쉽게 예, 구별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뿌리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대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이가 길죠 흰다리새우는 코 앞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아 같은 경우 는코 앞까지 이제 길게 더나오고요 일단은 선별을 조금 했어요 여기서 제가 회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지 먼저 좀살펴봤고요그 중에서 몇 마리를 좀 골라봤어요 일단은 내장 제거 해야 되는데 이 몸통을 잡고 일직선으로 핀 다음에 내장 끝을 잡고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길게 빠져요 그래서 요거 껍질을 다깐 다음에 얼음물에 넣으면 좀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얼음물에다가 넣어서 좀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수축될 수 있도록 했어요 요거는 이제 숫대야 수컷대야도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익혀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나무꼬챙이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삶아서 먹습니다 보통은 새우 하면 소금구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냄비에 쪄서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에 삶아 먹어요. 이제 그렇게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축이 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찌지 않고 삶아서 먹는 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먹을 때는 이 대가리를 먼저 한 30초 정도 먼저 익혀 주셔야 돼요. 대가리가 더잘안 익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물에 담가서 익혀주시는데 다 익은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이게 어느 정도 다 익으면 떠올라요. 그럼 거기서 20초에 30초 정도 크기에 따라서 더 익혀주시고 꺼내주시면 돼요. 자, 꺼내서 이거를 식힐 때는 보통 이렇게 냉장고나 이런 거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상온에서 그대로 식혀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잔열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다 익게 됩니다. 자, 새우도 어느 정도 다 식었고요. 그리고 어, 횟감도 어느 정도 탱글탱글해졌어요. 요거를 손질을 하도록 하는데 이 모양을 좀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 부분에 있는 이제 꼬리 쪽에 있는 거 이제 그껍질 있죠. 이제 그거를 다 뜯어주시고 등 쪽에다가 칼집을 넣습니다. 이거 귀찮으시면 그냥 드셔도 돼요. 이서 요거를 이제 꼬리를 중심으로 잡고 이제 그 살을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꼬리가 이렇게 탁 쓰거든요. 네, 이런 모양으로 갑니다. 참 귀찮은 일이에요. 그냥 먹어도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 내장이 흐르면 도마에 이제 붉은색 물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안 닦여요. 그래서 이 밑에 작은 도마 같은 거 깔고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겨 주시면 그 꼬리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제 투구 쪽 이렇게 벗겨내 주시고 그 다음에 껍질 다 벗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뒤에 꼬리 쪽을 잡아당겨주시고, 나머지 부분, 대가리 이렇게 날려주시면은, 이렇게 살 있는 모양 그대로 남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를 잘라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 종류 다 같이 똑같이 삶았어요. 그러니까 회도 똑같이 그렇게 준비했고 이제 숙회로도 세 종류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리 같은 경우는 버터구이가 정말 맛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손에 빨간 게 묻거든요. 보시면은 요거 피가 아니라 대하 내장이 흘러서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도마에 닿으면은 이제 물이 쉽게 되죠. 연기가 많으니까 이제 환풍기 네, 꼭... 어. 켜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암컷 대야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거 한 입에 넣으면 입안이 꽉 찹니다. 초장에다가 찍어서 먹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는 단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새우의 단맛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컷 대화예요 크기가 좀 작죠. 이게 선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수컷 대화도 이 단맛하고 고소한 맛이 있고, 아까 암컷 대화보다는 좀 탱글탱글한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흰다리새우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거를 이제 바로 가져온 거라 이 선도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빛이 나죠. 그리고 식감이 우두둑 우두둑하는 그런 식감이 나고 아무래도 이 대하랑은 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식 새우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식감은 흰다리 새우가 훨씬 더 좋고요, 단맛은 대하가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대하 중에서는 수컷이 조금 더 저는 좋았거든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습니다. 이 수컷이 훨씬 더 단맛 고소함만, 뭐 식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좋았고, 이제 암컷은 약간 좀 뭐랄까 부드럽고 푸석한 느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수컷 대한인데 어... 요건 익힌게 저는 사실 새우를 익혀 먹는 거 굉장히 좋아, 좋아해요. 이제 암컷 대하는 확실히 수컷 대야에 비해서는 좀 음, 부드러운 편이고 뭐 이것도 저는 이제 수컷 대야가 훨씬 더 맛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흰다리새우도 충분히 단맛과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이제 선도차이에서 그러는데 식감은 가장 흰다리새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내한테 좀 좋겠지, 먹어보라고 잘했어. 했거든요. 음, 단단하지? 까면 이래요. 단맞 이게 나? 무슨 냄새가 있지? 얘네에선 없었던 냄새가 여기 있어. 암컷 대하, 요거는 수컷 대하, 얘네 흰다리새야, 양식. 음? 네, 안에도 이제 수컷 대하가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수컷 대하가 좀 이렇게 가격이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식감이나 맛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아, 그 비싸게 암꽃대야는 좀안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대가리예요. 대가리 버터구인데 요거는 아, 확실히 이 대야. 대야가 훨씬 더 내장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오늘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같이 먹지 않으면 흰다리도 굉장히 맛이 좋죠. 그런데 이거를 좀 비교하면서 먹으니까 이 각각의 장단점들이 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식 새우하고 자연산 대하의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그런 그 가격이 자연산 대하가 저렴하면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산대여가 너무 비싸면은 뭐 그냥 흰다리로 충분하게 만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